패닝이라는 기술입니다. 줄여서 초코팬이라고도 표기를 하는 그런 기술이죠. 어, 일단 초코패닝은 마땅히 선행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술은 에어리얼 유나 체플린 유처럼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감을 익혀야 된다는 그런 기술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해도 연습을 안 하시면 아예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술이죠 아무튼간에 일단 이 강좌에서는 어 여러가지 초코패닝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몇가지를 짚어드릴 거고요 어 아무래도 이 초코패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돌아가는 건지는 슬로우모션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초코패닝은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핸들이나 줘도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세이프 핸들을 기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초코패닝은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로롤우스를 하신 다음에 블레이드가 먼저 가도록 회전을 넣는 방법이랑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이랑 아니면 호라이즌 타를 해서 호라이즌 타를한 자세에서 핸들이 먼저 가도록 회전을 넣는 방법 이렇게 총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개 다 맞습니다 두개가 틀린, 어, 틀린게 아니에요 두개 다 초코패닉이 맞고요 어, 일단 저는 호라이즌 탈을 시작해서 초코패닝을 하는걸 더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강제를 해볼겁니다 그래서 호라이즌타를 하시든지 아니면 리버스 호라이즌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패닝을 하시든지 알아서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까지 자세를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핸들 약간 끝을 잡아줄겁니다 한 요정도를 잡아줄거예요 요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펼쳐요 펼쳐서 한 요정도 왔을때 엄지손가락으로 요런식으로 밀어줄겁니다 요렇게요 요런식으로 밀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전이 들어가서 한 중지랑 약지 사이까지 오신 다음에 계속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검지로 돌아와서 엄지로 이렇게 대주신 다음에 젠러로버로 마무리하는게 그 초코패닝 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어 일단 패닝 강조했을 때 기억해보시면 패닝이 이런식으로 되는 기술이죠 요런식으로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패닝이라는게 요런식으로 회전되면 안되고 요런식으로 되야 되잖아요 초코패닝도 마찬가지예요 요런식으로 회전을 해야됩니다 뭐.. 어, 초코팬이라고 하는데 요런식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음.. 요런식으로 회전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되고요 정자세는 요렇게 되는거예요 요런식으로 회전이 들어가는겁니다 이런느낌으로 회전이 들어가야 초코패닝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제대로 강제를 해보죠 일단 요 자세에서 펼쳐요 펼쳐 주시면서 이 거, 어, 엄지로 엄지로 검지부터 회전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회전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기에서 약지까지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검지쯤에서 세 바퀴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이렇게 젠로보로 마무리 초코패닝에서 회전이 들어가는 건총 3바퀴 이상이면 되겠고요. 뭐 많으면 한 4, 4, 4, 4바퀴에서 5바퀴까지 돌아가긴 하는데 일단 초코패닝의 기준은 3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죠. 이 자세에서 <웃음> 펼쳐주면서 펼쳐주면서 한 요즘 오셨을 때 핸들 한 중간에서 약간 끝요 정도 잡으시고 어, 엄지로 밀어 말아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거 같아. 말아올려준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엄지로 밀어줘가지고 회전이 들어가요. 회전이 들어가서 한 요쯤 왔을 때 약지를 잡아서 다시 검지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을 넣어주신 다음에 젠로러버를 하는 것으로 초코패닝을 마무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을 잡아야 돼요. 뭐, 주의할 점다 지키신 다음에, 그리고 슬로우모션 많이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어, 진짜, 음, 초코패닝을 하는 느낌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말아 올리듯이, 엄지손가락으로 말아 올리듯이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